안녕하세요. 별난 카페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원에 영산웅 삽목하는 거를 영상으로 담으려고 해요. 여기에 그올 초에 삽목을 할수 있도록 테라스에 이렇게 모래판을 길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모래를 약 5cm 두께 정도로 5cm 정도 두께로 깔은 거예요. 깔아놨습니다. 깔고. 여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레방아 두 개를 설치했어요. 여기 물레방아 여기 한개 있고요. 또 이쪽에도 물레방아 있습니다. 아, 여기도 물레방아 있죠. 그래서 물레방아를 두 개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건 이제 하루에 한 차례씩 이 물레방아를 돌려서 어, 이 산목판에 물,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정원에 그... 어, 그 정원을 꾸미는데 미관상의 그 효과도 있고요. 또 여기 물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수국, 요건 수국 삽목, 산목. 이미 삽목해서 이건 뿌리가 내렸어요. 이거는요. 한 3개월 전에 이제 삽목을 해놓은 건데, 벌써 뿌리가 내려서 여기 새싹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뿌리가 내린 겁니다. 새싹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새싹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어, 이 영사능도 여기에 이미 사목을 해놨습니다. 이 영사능은, 어, 한, 어, 2, 3개월 된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 그 꽃, 영사능 올해 꽃이 지군, 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꽂아서, 어, 여기 숲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사능 숲을요. 어, 유튜브 방송을 보시다 보면, 그 사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 좀 이렇게, 어, 조심조심, 너무, 너무 하다 할 정도로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삽목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영상, 저 유튜브 방송 보면 그게 정석이겠죠. 그분들이 하시는 게 정석일 거예요. 뭐냐면, 뭐, 전기 작업 가위도 소독을 해라, 뭐 해라, 45도 각도로 잘라라, 뭐 하라, 이렇게. 잎도다 털어내고, 한개 내지 반 개만 남겨라, 뭐, 이렇게 등등 복잡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여기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레방으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미 이 삽목해서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거는 그냥 가지 줄기를 큼지큼지막하게 자른 거예요. 어, 예를 들면 고기 에한개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큰거 하나 들어보세요. 어, 저, 이런, 이러, 이러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통째로 삽목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요. 어, 이렇게 삽목해서 있는데, 이거, 여기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은 그렇게 하면 이거 삽목이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 그런데 저희들은 어, 실험, 실험도 해볼 겸 해서, 이렇게, 어, 한 2, 3개월 전에 영상은 꽂히자마자 이렇게 꽂아놨는데, 어, 아주 잘, 어, 지금,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이제 내릴지는 이제, 어,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한 4개월 정도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어, 이제 8, 9월에 가면은 이게 이제 뿌리가 내렸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뭐 뿌리가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삽목하는 거는 근데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게 작게 잘라서 잎도 거의 다 털어 버리고 이렇게 짧게 짧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그냥 막어 다른 영상 보는 거하고 다르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막 손으로 그냥 막 떼어내고 떼어내고 있죠. 계시죠?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잎을 최소한으로 남겨 놓고 어그 가지는 약 5cm, 5cm에서 한 7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는 게 정석이죠. 이렇게 이제 삽목해서 오늘 이제 이미 꽂아놓은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아주 작게 꽂아놨죠. 여기는요 이거는 이제 정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잎을 좀 많이 남긴 편이에요. 그 유튜브에 나온 것보다는 잎을 많이 남겼죠. 잎 대개 이제 한잎 내지 두잎또 심지어는 반 잎만 남기라고 하는데 어, 저희들은 어, 지금 많이 남겼습니다. 이 물레방아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남겨봤어요. 이렇게 하고 기존 어, 유튜브 방송에서 한과하은는좀 너무 저들이, 어 그, 좀, 그렇게 하는 건좀 식상해서, 이제 어, 나름대로 새롭게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연구하는, 실험하는 그런 과정도 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다 영상은 이미 가지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었는지가 이게 이제 한어 2, 3개월, 3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하여튼 영상은 꽃, 지자마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동백나무예요. 이 동백나무도 그냥 잎 그대로 있는 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영산농할때 같이 한 거거든요. 여기, 여기, 어, 그탐 쪽으로 있는 거는, 요거는, 어, 그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라일락을 이렇게 이제 삽목을 했고요. 여기는 장미도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장미 삽목을 했어요. 어, 그래서 여기 오늘 삽목하는 과정을 이제 좀 자세하게 조금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거 삽목하는 거 잠깐 볼까요? 어, 이렇게 오늘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삽목을 하는 거니까 가지를 잘게 잘게 잘라서 올해 그 영산웅을, 어, 영산웅 목표가 4,000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웅이 저희들 저기에 보시면 쭉 어, 그 주차장 아, 어, 그, 광장, 그, 울타리로 영산홍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요 그래서 저기서 전부 저거 잘라서, 사목해서 한 4,000개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지금, 어, 정식으로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일반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많이 입도 남기고, 가지를 많이 남겼죠. 어, 사실은, 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자르고, 어, 그 개체 수도, 어, 가지 더 잘라서 이것도 지금 아, 그 유튜브 방송대로 본다면, 여기서 이거, 세, 3가, 세 가지는, 세 아, 개는 내야 되는데, 아, 요기, 요거요만 해도, 세 개는, 요 정도만 해도, 세 개는 나오죠. 일반인들 하는 거대로 하면은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이 정도로 잘라서 그냥 한 개로 삽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목하고 아, 있어요. 음, 자. 이게 이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이제 뿌리가 제대로 내렸는지는, 어, 이제 유튜브 저에서 요거, 어, 어, 찍고 나서, 어, 한,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후면, 이제 뿌리를 내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미 삽목해서 뿌리가, 어 뿌리가 내린 것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수국을 삽목판에다가 삽목한 거예요. 삽목했는데 얘들은 이제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 내려서 이제 이건 다 새싹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뿌리가 내려서 이제 앞으로 한달 정도 여기서 더 보관하고 이거는 이제 그파트에저 이제 노지로 나갈 거예요. 이건 나갈 거고요. 요거는 어, 산머루입니다. 머루, 머루나무예요. 머루나무 삽목했는데. 모르나 아무도 이거 삽목한지한달 넘었습니다. 아, 이것도 좀잘 어, 뿌리가 내릴 거라고 봐줘요. 요거 모르죠? 모르 모루. 모르 아시죠? 음. 여기는 어, 요거는 목수국입니다. 목수국 목수국이고요. 이거는 일반 수국이고, 이거는 목수국인데 목수국도 벌써 뿌리 내려서 이미 노지로 나간 것도 있고 여기서 지금 또 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게 영산홍 원목들 여기서 잘라다가 삽목하는 거예요. 이거 어, 올해 봄에 아, 어, 제가 꽃피었을때 영상으로 담았었죠. 어, 영산홍 여기 아이고, 이제 풀들이 엄청 돋았습니다. 저 풀들 이제 다 제거하고 이제 다시 풀 뽑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아이고, 엄청나죠. 풀이요이 예, 이거 영산홍도 이거 다 잘라서 올해 한 4,000개 정도 될 생각이에요. 어, 여기 다이 울타리로 쭉, 이게 쭉에 다 영, 영산홍입니다. 이쪽으로 다 영산홍이죠. 주로 다용산은 이건 이미 한 어,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다용산홍인데요. 저쪽으로요. 어, 이거 잘라서 이제 다 삽목할 겁니다. 어, 이 영산들을 사천 어, 개 정도를 늘려서 어, 여기 여기를 이제 어, 다용사홍으로 여기 채울라 그래요. 여기 영산홍 그래요. 지금 올해는 어,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어, 여기 에 메리골드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메리골드를 심고 이쪽에는 금화규, 어, 여기 해바라기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어, 이 메리골드하고 금화규 여기 심어 놨더니 풀이 엄청납니다. 이 풀이 상당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풀을 제거했는데, 어, 여기서 전부 다 풀뽑기를 하고서 이 메리골드 이 사이에 밑에다가도, 어, 영산홍 삽목을 다 여기 해놓을 거예요. 여기다 삽목해서, 어, 이 메리골드가 이 삽목은 반 그늘에서, 그늘에서 삽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리골드가 울타, 저, 그늘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리골드 밑에다가도 다저 영산홍을, 어, 그 앞에서, 어,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잘라서, 잘라가지고 여기에 다 꽂아놓을 겁니다. 촘촘히 꽂을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이제 메리골드가 가을에 이제 메리골드가 지고 나면 이제 밑에서는 이제 영산홍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를 다영상으로 섞을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다 뽑아내고 풀을 뽑으면 이렇게 메리골드가 있죠. 이 메리골드 밑에다가 아, 영산으로 다 삽목을 할 겁니다. 이쪽은 금화귀가 있습니다. 금화귀도 아직은 이렇게 풀 때문에 가지를 많이 벗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풀을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다이 풀을 제거할 거거든요. 풀을 제거하면 어, 이 금화귀도 가지를 상당히 벗어서 이 메리골드처럼 여기도 완전히 숲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이 되는 대로 그 밑에다가는, 영사농을 삽목해 놓을 생각입니다. 어, 하면 이제, 어, 내년, 내년서부터는 여기 이제 메리골드나 이제 금화기는 이제 여기 안 심죠. 안 심어도 영사농이 이제 여기 영사농 숲이 되는 거예요. 아주 촘촘히 삽목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해바라기를 일렬로 쭉 심어서 여기 울, 어, 울타리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어, 이 해바라기는 키가 상당히 큰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어, 많이 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어, 다음 달 정도 되면 한달 정도 지나면 이게 상당히 키가 큽니다. 사람 키로 약두배 어, 정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 여기도 아주 멋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어, 일단 이거 영산홍 여기다 이제 또 삽목을 해놓으면 어, 그때 다시 한번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